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챕터3에 신규 보스 몬스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버격이님의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Let's get it 자 영상 시작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닌자 누들의 미션을 깨고 있는 중이고요자 우선은 우비 장화 우산을 찾고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자 누들스를 믿지 말아라 드론을 이용해 빨리 탈출해라 이런 내용이죠 자 드론을 이용했더니 자 이제 쫓아오는 닌자 누들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자 계단을 올라가는 주인공 이 닌자 누들이 엄청 빨라요 고무고무 고무. 이렇게 오. 진짜 빠르죠 자이 닌자 누들의 공격을 피해서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빠르게 의자를 타고 도망을 가는 주인공. 자, 오, 있다, 나다났다 와, 눈알이 튀어나와 있죠? 무섭게. 자,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인공. 아, 계단이 정말 많아요. 자, 오, 저기 있다, 있다, 온다, 온다, 온다, 피. 오케이, 잘 피하는 주인공. 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오늘 신규 보스 몬스터가 나온다고 하는데 뭘지 궁금하네요 자, 의자를 산 주인공 자, 빨리빨리 자, 이제 마지막 계단입니다 오오오 쳐다보는 것봐 자, 저번 영상에서는 여기에서 탈출을 못했죠? 자, 이번에는 탈출할수 있을지 빠르게, 빠르게 탈킬을 하꿔시킵니다안 열려! 오, 어떻게 오케이, okay. okay. 이번 영상 피합니다. 오케이. Okay. 잘 피했고. 아, 마지막에 약간 페이크로 문이 안 열리는 거였네요. 자, 드디어 도망쳤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편 시작. 오, 놀이터가 있네요. 방방. 그네. 자, 드론이 있습니다. 클라이밍. 등산을 할수 있는 놀이기구도 있고요. 오! 오 뭐야 좋다 좋다 오~ 마미로 국네그 등장 빨리 도망가야 돼 자자자자 자, 자, 자. 어디로 도망갈 데가 있나 오~ 뭐야 저기 오~ 자 이번에 등장하는 몬스터는 오~ 헉, 갈렸어 와 오히려 저게 도와줬습니다 자 이제 나오는 보스 몬스터 헌터 팀이라고 하는 보스 몬스터죠? 이제 나온다 과연 오! 뭐야 방금 모습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나옵니다 과연 오! 저 뭐야? 어 약간 테이프로 눈을 감은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 이러면서 영상이 끝이 났네요 야자 트레일러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저번에 봤던 헌터팀은 굉장히 크기가 컸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된 구덩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헌터팀의 손 어, 굉장히 컸는데 이번엔 좀 작게 보이는 걸로 보아서 크기가 아마 커질 수도 있는 피그스터처럼 커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되네요 근데 아군일지 적군일지는 제가 처음 에 봤을 땐 적군 같은데 이게 가끔 보면 아군일 수도 있는 설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게요 자 두번째 영상은 셀플레이타임립의 영상인데요 그반발리나를 피해서 이제 도망치는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번에 새로 나온 신규 보스몬스터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나옵니다 이 꽃게 이 꽃게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 꽃게가 나중에 아이들을 보고 싶으면 따라와라 이런 말을 하고 사라졌죠 와 이제 비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슬슬 도대체 아이들은 왜 납치가 되었고 쉬면은 또 어딘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 어디론가 올라온 주인공입니다 자 화장실이 나왔고요 일단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손전등을 키는데 이런곳은 감히 안된다고 했죠 허기허기가 뒤를 쫓아올수도 있습니다 anyway. 오호 반발리나가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었죠 자 통로를 내려가는 주인공 이 문을 열어야합니다 자 카드키 작동 오케이 이것도 작동시키면 자 이제 엄청나게 무서운 반발리나 이 뒤태가 있죠 나에게 이랬으면 안됐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네요 오 여기 있다 아이를 보고 싶다면 자신을 따라와라 라고 하네요 자 철창 열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비밀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어 뭐야 감옥 헉, 캡틴 피들스? 아 이거 아 뭔가 아이들 같은데 이렇게 감옥처럼 갇혀있고 아이들이 실험체로 이용을 당한건가 와 너무 뭔가 잔인한것 같아요 일단 이 캡틴 피델스들이 이용된건 맞아 오케이 어 어떻게 일단은 다른곳으로 이동해야됩니다 오여기는 아무도 없네 오 뭐야? 에? 꽃게 아니에요? 오 맞네? 뭐야 꽃게 아닌데? 뭐지? 꽃게 맞나요? 오 뭐야 오, 갑자기 철창을 던지면서? 오 뭐야 반발리 나다 헐 뭐야 아 적군이었네 아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서 끝이 납니다 와 완전 무섭다 밤발리나 약간 반발리나좀 분노조절장애 있는 것 같아 일단 꽃게랑 반발리나가 같은 편인 것 같네요 일단 다음 영상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세번째 영상은 AD 플레이타님의 영상인데 어... 반반의 유치원 챕터3의 트레일러라고 하네요 오 새로운 몬스터가 보입니다 야뭐 공룡인데? 어그 뽀로로에 나오는 크롬아이 친구는 그 상어 클리라고 하네요. 자오 새로 보이는 요괴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오야 뭐야 이거? 오 해적 피그스터. 야 해적 피그스터가 나왔습니다. 스티브. 아 나왔던 몬스터들은 다 나왔네요. 필링기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오! 주사를 맞는 그 작은 몬스터? 색깔이 변했지 방금? 샤크 클릭 요게 두명 공대로 하네요 아좀 기괴하게 생겼다 이번 컨셉 자 챕터 3 오호호! 크! 그, 크롱! 반발리나아 얘들이 헤엄도 칠수 있네 대포가 있네 요야 크롱의 배 오, 징그러워. 아, 지렁이 젤리 나왔고요. 아, 뭔가 계속 등장을 하네. 오, 피그스터 나왔다. 얘가 해적 피그스터. 오! 공룡에게 그냥 잡아먹기는데 아, 이번 컨셉은 약간 공룡인 것 같아요. 이야. 음. 야, 이분의 영상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무튼 이렇게 영상 재밌게 봤고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다려지네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